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어, 제 주변에 보면 보험설계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남성설계사와 여성설계사를 보면 대부분 여성설계사분들 중에는 재정컨설턴트가 드물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좀 많아요 어, 근데 정말 여성분들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어, 재정관리를 할수 있잖아요 사실 집안에서 돈관리하고 가계부 쓰고 아끼는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남편보다는 아내잖아요 뭐 부동산이나 이런거 봐도 여성분들도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까? 꼼꼼해서 그래서 여성설계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남성의 버금가는 재정 컨설턴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과정을 좀 만들어 봤어요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미리보기 강의입니다 4주완성 여재재무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, 10월 11일, 15일, 21일, 저녁 9시부터 10시, 19일날 저녁 10시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줌으로 진행이 되니까 뭐 지방에 계신 분들,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자, 우리 문제점을 좀 볼게요. 금융계의 종사는 여성분들의 고민은 뭘까요? 투자 시대인데 고객의 관심사는 더 이상 보험은 싫고 뭔가 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재무설계사의 필수지식은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투자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여성분들이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은 그냥 설계사냐 아니면 전문 자산관리사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변하셔야 돼요 제시카가 솔루션을 답해드립니다 이 고객의 금융상품을 분석해 드려요 각 상품도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엑셀로 재무 계산기를 사용합니다. 이걸 제공을 한다고 해요.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엑셀로 탁 돈의 공식을 구하면 고객은 되게 전문가로 보겠죠? 그리고 용어가 좀 어렵다. 아 이런 분들에게 쉽게 용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. 아 제시카 유는 요 현재 더원 자산관리의 부대표로 있습니다. 또 우리나라에 10명밖에 없는데요. 현재 영국왕실재정전문가협회 회원이에요. 10명 가운데 1명에 들어가 계시고요. 여러가지 경제연구소에서 어, 근무를 했고 또 현재 두 딸과 금융 쇼핑하는 엄마, 부캐로 온라인 활동도 하고 있으며 자녀 경제교육과 부모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. 자 여제 재무클럽에 오시면 재무상담 노하우, 자료 툴을 모두 드린다고 해요. 어, 재무 포트폴리오, 현금 흐름표, 재무상태표를 만나십니다. 자 보장 분석도 해드리고요. 재무수역 엑셀표도 드립니다. 어, 추가적인 <웃음>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여자자의용어쉽 쉽고 편하하설설할할있있 방법을 을알려립립다여여용용의의 스크립트를 드린다고 그래요 자 맛보기 강의입니다 4주 완성 여제 재무클럽 저 김현석 설득박사가 추천을 했고요 아, 부탁을 했어요 아, 맛보기 강의를 하고 또 4주 동안의 과정을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아, 과정을 o make a good way to make a good way to m 여성 설계사시라면 보험업에 종사하신다면 꼭 함께 하셔서 새로 변하는 트렌드에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신청은요 저희가 따로 어, 이 영상 뭐 댓글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면으로 신청서를 링크해 놨으니까 신청하셔서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